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현재 민간사업으로 해서 지주택 마찬가지고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계획들이 많이 있고 분양계획도 자격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무슨 계획이 하나 있냐 하면 감산동과 봉독동 국토부에서 민간개발이 어렵다고 소부산하에서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규모 아파트, 고층아파트 공공개발 사업을 합니다. 무려 여기에 들어가는 가구수가 6,777 가구입니다. 봉덕동에 6,500가구 정도, 감상동에 4,170가구 정도, 대구시청 자리와 남구청 서쪽 자리 부근인데요. 지금 현재 계획도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이런 고층 아파트의 가구 수만 해도 6천 세대가 넘으면 이거 뭐 불보듯이 번하겠죠 아파트 절대 사지 마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뭐 오늘 날짜 신문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또 되어 있다 하는데 이게 뭐큰 호재일 수도 있고 어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기쁜 일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파트 거래가 지금 4월달에 거의 팔자는 분위기에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파트 거래가 안됩니다. 아파트 매매를 하는 부동산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게 뭐 슬픈 일인지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다만은 일단은 계속해서 아파트는 공급이 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분양한 아파트 외에 국토부하고 마찬가지 지방단체하고 해서 다시 부산, 대구 일대가 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기사에 대한 관련 뉴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동 저층 주거지 사업 위치 국토부 제공. 도심 공공주택국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남구 달서구 두 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부산에서 제안한 20개 후보지 중 16곳을 검토해구 봉덕동 감선동 부산곳 등총 4곳을 선정했고 밝혔다. 이 사업 후보지로 지방 대도시권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 추후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는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핵입지역권을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운영할 예정이야. 대구 남구 봉덕동 저층주거지는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2605세대가 공급된다. 이곳은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지만 개발 여력이 없어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생활 SC, 사회 간접원 같은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도로 등 기반 시설 정비와 함께 캠프조지와 생태보행축, 생태공원 형성 등 친환경적 단지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달서구 감삼동 저층 주거지는 옛 시가지가 조성된 이후 별도 개발 없이 저층 상가주택이 밀집돼 노후화가 진행 중으로 향후 4172세대가 들어선다.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공공참여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c를 공급해 살기 좋은 지역 랜드마크로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대구 남구 봉덕동과 달서구 감산동 저층 주거지 두 곳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6,777 가구 봉덕동 2,600 가구 감산동 4,172 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두 곳과 부산 두곳등네 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1, 2차 발표 당시 후보지 34곳은 모두 서울 지역으로 지방대도시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 신청사 인근 달서구 감삼동 공공재개발 면적은 15만 9,413제곱미터로 이번 후보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국토부는 2, 3종 일반주거지역과 근린사법지역 등으로 이뤄진 저층 주거지에 종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적용해 모두 4,172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이곳에는 노후도 83.2%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의 저층 상가와 주택이 밀집해 있다. 그동안 재개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사업성의 발목에 잡혀 민간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SC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하는 등 살기 좋은 지역 랜드마크로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남쪽 10만 2,268평방미터도 공공재 개발을 통해 고층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이곳은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이지만 개발여력이 없어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생활SC 같은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일대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으로 종상향해 현재 109%의 용적률을 3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더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캠프 조지와 연결하는 생태보행축, 생태공원 등을 형성해 경관이 우수한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 국토부 분석 결과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봉덕동, 감삼동 용적률은 재개발 등 기존 민간개발 대비 평균 65%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가구도 자역개발 대비 평균 727가구, 38.1%. 증가하고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 상승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세부사업계획, 안들 수립할 방침이다. 또 사업계획, 안및 사업효과 등과 관련 주민설명회도 거친다.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예정지구로 지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할 방침이다. 이정도면 대구 아파트 폭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꼭 내년 내후년 아파트 지켜봐주세요. 중대한 시간이 될 겁니다.